산밑에 있는 도로가 중명리 생태공원 가는 도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이 생태공원 가고 왼쪽으로 가는 차량이 시내로 가는 차입니다. 이 도로는 광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오른쪽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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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공원 입구에 있으며 물건지에서 연일대교까지는 약 4km 이며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업 중명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 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주입니다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 중에 자연 치락지구입니다. 자연 치락지구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보다 건폐율은 20%가 더 높습니다. 연일 대교까지 거리는 약 4km입니다. 차량으로는 6분 거리에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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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10-24870015